누워봐! 누워봐 팽이 돌려줄게 음. 됐어? 더해줘? 뭐지? 뭐지? 아유 더해줘? 어 무거워. 못해서 뭐지야? 너 너무 무거워. 나 팔이 아파.